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2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드라마에서 대체 언제까지 착한 사람들의 고통을 봐야 하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22화씩이나 됐는데도왜 그렇게 보기 힘든 장면들을 계속 넣는 건지요? 이 작품에서 cctv란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정영준은 변호사인데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당하나요? 합의금 1억에서도 기가 막혔습니다. 화가 많이 나지만 복수의 그날을 위해 꼭 참고 22화 리뷰 및 23화 예고 분석 시작합니다. 정겨울은 새우를 못 먹었는데 서아을 아니 남소희도 엄마를 닮아 새우 알러지가 있었네요. 조금씩 두 사람의 사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될것 같습니다. 22화 시작부터 주에라와 남유진은 정겨울의 병원비를 끊어버리며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주애라는 친구를 배신한 더러운 불륜녀라는 딱지가 싫다고 말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주애라는 더러운 쓰레기 불륜녀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주애라보다 남유진한테 더 열이 받습니다. 저게 사람으로 할 짓인가요? 어떻게 착한 남만중의 핏줄에서 저런 인간이 나왔는지 의문인데요. 아버지 남현석과 어머니 차영란을 보면 남유진같은 쓰레기가 나올 법도 한것 같습니다. 남유진과 주애라는 최악의 방법으로 이혼하려는 수작을 벌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제안을 하다니요. 그것도 자신의 아내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주애라보다 남유진이 더 나쁜 인간입니다. 남유진이 이런 인간임을 알게 된 정겨울은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이미 식물인간 상태에서 겪었지만 알면 알수록 최악인 남유진에게 큰 분노를 할 것입니다 정겨울의 엄마인 윤길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수모를 겪고 있죠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자존심을 지키 자니 딸인 정겨울의 생명이 위태한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아들 정영준이 든든하게 해결해 주었지만 뭔가 잘 되려다가 다시 주에라의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1화부터 22화까지 계속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음에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조만간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겨울이 오세린으로 살아가며 얻게 된 무기는 돈이었는데요. 이번화 마지막에서 윤길자가 정영준의 합의금을 빌리며 남유진 앞에서 이혼 도장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23화에서는 정겨울이 윤길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대신 지불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막게 되겠죠. 돈으로 계략을 짰으니 돈으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부자인 오세린으로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정겨울은 주에라 남유진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훌륭한 무기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23화 예고를 보니 서태양은 과거살인 누명을 쓴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착한 사람들이 조금씩 주에라에게 다가가고 있음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정영준의 합의금은 누가 대신 내줄 것 같으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착한 정겨울 가족의 건강과 최악의 쓰레기 콤비 남유진 주에라의 파멸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